요즘 메타가 또 있습니다. 요즘엔 잰글 메타죠? 음. 요즘 그 업비트 보시면은 이렇게 공시라는 게 뜹니다. 공시가 뜨죠?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 이제 뜨면은 여기에 딱 떠요. 체크가 돼요. 근데 최근에 잰글이랑 이제 그 프로젝트사랑 머리를 써서 만들어낸 게 예약 공시입니다. 옛날에 그이 공식 플랫폼 잰글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개별 트위터에다 이걸 올렸어 트위터에다가 내일 빅어나운스먼트 있습니다 내일 빅어나운스 있습니다 그러면 막 끌어올려서 펌핑했다가 이제 발표하면 은 별거 아니어서 떡락하고 아니면 좋은 거면 더 가고 실제로 좋은 건 없었죠 결과적으로는 다 포장이었죠 근데 이거를 이제 하나의 플랫폼에서 하게 돼 가지고 더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 거죠 사람들 젠글에서 이제 예약 공시라는 걸 하고 있는데 알람이 딱 뜹니다. 음. 메인 페이지에 딱 떠요. 예약 공시. 이렇게. 클레이 예약 공시 20시간 남았습니다. 그럼 이제 사람들이 막 죽는 거지. 예약 공시 20시간 전에 무슨 무슨 발표가 날지 몰라. 일단 주워. 그리고 나서 이제 공시가 딱 터지면은 빵빵 이제 어, 결과가 나오는데 어 얼마 전에는 무비블록이었죠 무비블록이 뭐 저도 어제 3.4에 털긴 했는데 저는 뭐 공시 때문에 산건 아니었고 두달 전에 사놨다가 차트로 그냥 보고 팔았는데 뭐 어이없는 거더라고 파트너십 발표한다고 했는데 개원예고랑 발표를 개원예고랑 파트너십을 이게 파트너십이야 무슨 씨. 네 어쨌든 뭐좀 어이가 없었더라 고 근데 최근 메타가 저렇게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TTC도 마찬가지였죠 BTC도 요때 이때. 네, 이때가 언제냐. 이거. 요때그 예약 공시가 떴어가지고 바로 34원까지 갔다가 이제 공시 내용이 뭐였냐면 뭐별건 아니었어요. 그 머신러닝 데이터를 그 유저들끼리 어, 만들어내서 어, 그거를 이제 머신러닝 데이터, 인공지능 활용 데이터로 쓰겠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리고 또뭐 로드맵 연기됐다 뭐 이런 내용인데 솔직히 별거 아니거든요. 뭐 대단하다면 대단하겠지만 솔직히 그거를 뭐 발표를 한 순간 어 실망 매물이 이렇게 나와 버렸어요 근데 이제 그 공시 나가기 전에는 일단은 여기까지 올려, 올렸던 려올 거잖아요 거의 40% 가까이 올렸었는데 요즘에 쟁글이 저거를 좀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쟁글 메타가 최근에는 많이 이슈가 되고 있어 가지고 이제 쟁글 알림 설정만 해 놓고 업비트에 있는 거 예약 공식 뜨자마자 바로 사면은 못해도 한 30, 40%는 먹는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면은, 공시에 대한 어떤 그, 기준 자체가 좀 애매하다. 어. 기준. 단순히 공지사항으로할수 있는 거를 이제 공시로 막 하는 것 같아요. 개원예고가 무슨 공시야. 어. 약간 좀, 좀 어이없죠. 근데 최근 이제 어제 이슈가 최근 이슈가 가장 뜨거운 게그 세타잖아요 세타 세타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 구글 클라우드랑 뭐 파트너십을 했다라고 하는 솔직히 저거 그냥 구글 클라우드 서버 그 유료로 이용해서 어뭐 노드를 뭐 운영한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구글 데, 클라우드 데이터를 사용한다 이거예요 음. 옛날에 컨텀이 어, 비슷한 이슈를 썼었는데 이거 지금 구글 클라우드 써가지고 노드 굴리는데 많거든요 근데 저거를 구글 클라우드랑 파트너십을 맺었다 라고 해버리니까 좀 아, 너무 너무 좀 장난질치는 거 아닌가 어,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요거를 구글 측에다가 실제로 파트너십 맞냐라고 했는데 뭐 즉시 답변하지 않았다. 네, 그래서 차트가 지금 요런 식으로 돼버린 겁니다. 네, 반토막 났어요, 바로 반토막. 어, 바로 반토막 났습니다. 여기서부터 예약 공시로 펌핑해서 음. 600% 올렸다가 지금 반토막이 나버린 상황입니다. 참그쵸 그래서 마, 아, 명, 명색이 공식 플랫폼인데, 그쵸. 공식 플랫폼인데, 요거에 대한 좀, 기준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기준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거를 이제 그 메이킹에 활용하는 재단 쪽의 장난질도 좀 자제가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일단은 뭐 당분간은, 어쨌든, 당분간은, 당분간은, 당분간은 저 메타가 이어질 것 같, 같아요. 뭐 문제 제기가 지금, 이제 막 한두 건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저 어이없는 케이스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어 당분간은 좀 이어지다가 아, 아무래도 한한달 내로는 한달내 저거 문제 제기가 될 겁니다. 어, 문제 제기가 되고 어, 뭔가 개선책이 마련되겠죠. 그 전까지는 우리는 저걸 활용하면 돼요. 네, 저거 예약 공시 나오면은 매수했다가 공시 나오기 직전에 그냥 팔면 됩니다. 네, 그렇게만 하면 됩니다. 솔직히 좀 어이 없죠 네. 확인도 안 되는 사실을 공시라고 저렇게 해놓고 저걸 또 메이킹으로 하고 저건 엄연히 이거는 좀 장난질치 했다는 게 보이잖아요 네. 네. 조금 조금 아쉽습니다 비트가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9300에서 9100요 사이에 갇혀, 있, 갇혀 있는 상황 지금 저항 돌파하고 나서 여기에서 저항 확인하고 지금은 살짝 떨어지고 있는 그러한 그 트렌드잖아요. 그죠 단기적으로는 일단 조정의 가능성이 조금 높은 자리. 어,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 여기에 돌파보다는 지금은 여기에서의 지지를 어, 확인을 해주는 게 훨씬 중요한 자리다. 어. 그리고 보시면은 뭐, 여기에서, 그쵸? 어. 단기적으로는 뭐, 쌍바닥 관점으로 볼수 있는 자리, 그쵸? 쌍바닥의 목표값을 일단은 지금은 벌써 충족을 해 놓은 상태 그래서 패턴상이든 어, 쌍바닥 패턴이든 아니면 은 어, 매물대든 일단은 9300에서의 저항은 상당히 좀그 어, 의미가 좀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저 부분을 구조적으로 좀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좀 파보겠습니다 지금 약간 저항, 저항 받는 모습이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고점을 높이는데 좀 속시원하게 높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 그래서, 지금 만약에 조금 떠, 떨어진다. 라고 해서 9,100불까지 가지 않고, 9,070까지 가지 않고, 한 9,100 초반. 어, 여기서 9,100불에서 지지받고 또한번 간다. 어, 근데, 여기서 어, 9,300 뚫었네. 라고 좋아하면 안 되는 게, 어, 구조상 보면은 이런 식으로 좀 채널을 그리면서 만약에 올라간다. 그러면은, 요럴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요럴 어. 가능성 그래서 요거 요거 움직인도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는좀 안좋은 케이스 3드라이브 패턴이죠 우상향하고 있는 채널에 어, 고점을 높이는 폭이 일정하게 갇혀 버리는 상황에서 세번 어, 정도 찍었을 때 채널을 하방 이탈하는 관점이 이제 어, 요 채널 관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점 높이는 폭 보면은 저 가능성도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만약에 요관점이다 라고 했으면 은 9,270 요 자리 매물대 저항 있잖아요 어 여기 돌파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단부에서 계속 동일한 그 폭이 계속 이어진다 라고 하면 좀 경계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까지 안, 가, 안 가고 안가갈 수도 있어요 어 저런 식으로 채널이 아니고 그런 어 식으로 엔딩 다이고날 형식 어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이런 식. 이런 식으로 가더라도 마찬가지로 9300에 대한 저항 돌파를 어, 시도하는 척 하다가 여기 매물대 저항 확실하게 좀 확연히 보이는 자리를 어, 휩소로 쭉 하다가 결국에는 요 채널 상단부 저항을 받고 다시 떨어지는 모습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 조금은 조심해 줘야 되는 자리입니다. 네, 워낙 저 자리 저항이 강하잖아요. 네,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